니가 진짜 배그에서 너 자신을 쐈어? 맞아. 내가 내 자신을 쐈다니까. 어, 내가 처음 배그 했을 때야. 지금 생각하면 좀 웃겨. 내가 생각해도 웃기다. 크크크. 그래, 앞에가. 아, 앞에야. 아, 아,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데. 얘, 예, 얘들아.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 잠깐만. 쌀것 같아. 너무 급하다. 막 빡빡 닦아볼까? 네. 한번 물을 내려봐야겠다. 아! 이제 물을 내려볼까? 시원! 경기가. 물이 안 내려가. 아, 어떡해. 물이 안 내려가다니. 아, 한번더 내려봐야지. 배나? 아, 안 돼. 한번 더. 안 돼. 계속 눌러보자, 안 돼. 아. 내려가나? 오.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그렇다면 이왕 망한거 도망해야지 이 휴지를 휴지로 이렇게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도망가는거야 쟤 이... 으... 제, 제 설마 런치 나나봐 그러면 야, 그래 여기 아이패드 아이패드로 이렇게 가려야지 뭐지 잠깐만 이 소리는 뭐야 잠깐만 언제 이거 녹화가 된거지? 됐어 꺼졌나? 꺼졌나보다 휴 살았다 귀신이 붙었나 보군요 그렇다면 제가 구슬을 드리겠습니다 학부야 물러가라 그런거 아니라고 언제 전화이 된거야 변기가 막히다니 반환역이 흐려진다 그렇다면 변명작전이다 얘들아, 내가 화장실에 휴지를 구겨 넣다가 변기가 막혔어. 근데 이건 절대 나 때문이 아니야. 휴지 때문이야. 휴지가 휴지가 너무 잘 풀리게 만들어진 것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두루마리 휴지를 걸어두어서 그래. 키친타월을 걸어뒀으면 얼마나 좋니? 그그그 그, 다음에 이건 이건 이건 이 이건 네뇌 탓이야. 네가 왜 오늘 나한테? 오라고 전화를 거니? 그리고 이건 이건 내 대장 탓이야 왜내 대장은 오늘 나한테 설사를 만드니? 오? 봐주려고 했는데 변명이 듣자 듣자 하니 너무 짜증난다 좀 맞자 <웃음> 음, 뭐야 이게 뭐야 부어치 아니야 맞았어 아안 아,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어떻게 하냐 잠깐만 초초원